캡 kept 신 t 넘 h 는 n k you, t e r n I n t i n t t I d i 펭귄의 나 이제 얼 데이 새죽 이스뻘 이 꼴등과 다먹을 도전하면 돼 웃음부신 눈빛손이 올라가나 왜 행진 행진 캡티 펭귄 자신감 넘치는 남극의 랬죠 너무 리듬감이 너무 훌륭해 같이 선 차이도 너무 완벽하다고 해서 <웃음> 너무, <웃음> 너무 잘했어 근데 일로 가면 <웃음> 강달한... 개 아너설퍼 <안> 세트 <웃음> <그쵸. 웃음>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<웃음> 그것 같아 늘었어 <웃음> 사태기 <그래>, 이 번에 <웃음> <들었대요. 덩어리> 흥이 붙었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려모진화한다진 Let me introduce m y s e 남극펭귄 베어날 수! 이렇게 베어날수가 없어. G R A N T P i N C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캡틴 빌보드를 장해 헨지. 요리 해야죠. 요래 요래 요래 요래. 有泪有泪有泪有泪有泪有泪有泪有泪有泪有有有有有有有有 <coughs> <なんです> <convivica> <laughs> <throat> <笑> <laughs>